반갑습니다. 이산사이비정보센터 정진영 목사입니다. 계시록 20장 4절, 그리고 고린도 전서 15장 50절까지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4장 16절에 또 다른 고해사라는 있습니다. 그리고 자신들이 주장하는 계시록 2장 3장에 보면 일곱 교회에 예수님께서 제 사도 요한을 통해서 편지를 보내는데 일곱 교회의 성도들에게 보낸 편지 중에서 계시록 2장 3장 내용 중에 예서 버두사 빌라 이렇게 일곱 교회에게 편지한 내용이 있는데 거기에 보면 이기는 자라는 성도들이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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계보자, 보좌, 육계보자, 보좌, 영계와 육계의 보자 구성, 그리고 신인합일체, 육체 영생. 이렇게 신천지가 그들의 구원론에 대해서, 구원관에 대해서 얘기할 때 사용하는 단어들입니다. 그리고 천지창조 영육합일체, 영계보자, 보좌, 육계보자 구성, 신인합일체, 육체 영생. 이게 신천지가 말하는 신천지의 구원론에 대한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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이제 천지창조 신천지가 주장하고 있는 천지창조가 무엇인지 신천지가 주장하는 영계 보좌구성 육계 보좌구성 신인합일체 육체영생교리 이게 무슨 내용인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단 사입이 신천지가 주장하는 천지창조가 있습니다. 천지창조 자 천지 하늘과 땅이 있습니다. 먼저 하나님께서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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곱에게 나타났던 천사, 아브라함에게 나타났던 천사, 성경의 많은 천사들은 단독 사역이 가능합니다. 영들은 단독 사역이 불가능하다는 게 신천지 주장이지만 역시 잘못된 거짓말이고 이단 사유의 집단들의 사기 수법 중에 하나라는 겁니다. 자,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영계에는 성령이 있는데 우리 개신교, 정통 기독교에서 말하는 성령은 삼위일체, 성령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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네 생물의 영은 신천지 전국에 네 회장이 있습니다. 부녀회장, 전도회장 청년회장, 학생회장 이렇게 네 회장이 있고 일곱 영, 네 생물과 일곱 영은 계시록에 나와 있는 영들인데 일곱 영은 신천지의 7교육장의 몸에 그리고 열두 제자, 예수님의 열두 제자들의 영은 신천지 열두 지파장의 몸 안으로 그리고 신천지의 24장로는 어, 하늘에 24장로 하나님의 보좌의 24장로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양을 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 24장로들의 영은 신천지 24장로들의 몸 안에 그리고 14만 4천명의 순교자의 영들은 신천지인들의 몸 안에 그리고 천천만만의 천사들이 있는데 천천만만의 천사들은 이 신천지에 14만 4천명의 제사장급의 신천지인들이 다 채워지고 나면 모여들 성도들이 흰물이라는 것이 신천지의 주장입니다.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면 신천지가 주장하고 있는 천지창조는 하늘에 있는, 영, 하늘, 영계에 있는 영계에 있는 영원, 영적 세계에 있는 성 영체가 인간의 몸 안에 들어와서 하나가 된다는 게 신천지가 주장하는 천지 창조입니다. 하나님께서 영계를 영계의 연계 영계를다 만드시고 나서 영은 단독 사역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인간의 육계와 하나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다라는 게 신천지의 주장입니다. 그래서 이제 신천지가 주장하는 구원과는 천지창조. 그래서 영계 보좌 구성이 끝나고 이제 육계 보좌 구성을 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영이 이 아담의 몸속에 들어오고 이네생물 7명 영계에 있는 이 영들이 인간의 몸 안에 들어와서 하나가 되려고 했는데 아담이 배도하으로 멸망시키고 노아가 배도하고 아브라함이 배도하고 모세 요수아 예수님까지 실패하고 배도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이루고 신님이 이루시고자 하시는 천지창조를 완성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지금 영계 의보좌를다 완성하시고 육계 의보좌를 구성하려고 하는데 하나님의 이 하나님이 보낸 이 사람들이 계속 배도하고 멸망하고 심판하고 배도하고 멸망하고 심판하는 가운데 아직까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했고 이제 이 이만희씨가 하나님의 그 약속의 목자 시대별 구원자로서 마지막 시대에 이 하나님의 육계보좌를 완성시킨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이만희의 육체 안에 예수님의 영이 들어와서 함께하고 있다는 게 신천지의 주장입니다. 그래서 신천지의 천지창조 영육합일체 영계와 육계 영계에 있는 영원들의 영계에 있는 성령과 육계에 있는 인간들의 몸이 하나 된다는 게영계보자구성육계보자구성 그리고 실인합일체 특히 이만희씨가 써놓은 천지창조 영핵 요한계시록 실상 진상 선도와 청구 그리고 신천지에서 출판한 신탄이라는 이런 책에 보면 신천지인들은 신과 영을 같은 의미로 사용을 합니다. 영과 신을 같은 의미로 사용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성경에 기록된 이 신은 유일신 여호와 하나님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그 영과 신을 영을 이 영혼들 이, 이 영을 신적인 존재로 같은 존재로 시부에 같은 의미로, 영과 신을 같은 의미로 사용하고 있다는 것도 우리 성도님들이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신천지의 천지창조. 자, 다시 한번 정리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과 예수님의 영은 이만희 육체 안에, 내네 생물의 영은 신천지의 전국의 내네 회장 몸 안에, 일곱 영은 7교육장의 몸 안에 12제자의 영은 12지파장의 몸 안에 24장로의 영은 신천지 24장로의 몸 안에 그리고 14만4천명의 순경자의 영은 이 신천지인의 몸 안에 들어온다. 그래서 1 4만4천이다 채워지면 이제 하나님의 그 재창조의 역사가 마무리되고 완성된다는 게 신천지 신천지인들의 주장입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조금만 보시면 이건 죽은 자의 죽은 자의 영이 살아있는 자의 육체 살아있는 자몸 안에 들어와 한 몸을 이루고 산다는 게 신천지의 주장입니다. 죽은 죽은 자의 영혼이 산는 자의 육체 안에 들어와서 한 몸을 이루고 산다는 것이 신천지의 구원론. 결국, 신천지의 구원론은 귀신론이라는 겁니다. 귀신론입니다. 그리고, 신천지 이만희 씨를 만왕의 왕이다, 예수님의 여인이 이만자다, 결국, 재림 예수다, 어린 남자아이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고 있는데, 바로 우상숭배라는 겁니다. 가짜 복음이라는 겁니다. 적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거짓 그 선생이 주장하는 가짜 복음이고, 우상숭배이고, 귀신론이라는 게 신천지 구원론의 결론입니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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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장 31절에서 32절 이게 신천지의 구원관입니다. 구원론입니다. 그러면 신천지인들이 신천지 이만희씨가 우리 신성도들을 그리고 많은 대한민국의 청년들을 여러분들의 딸과 여러분들의 아들을 이걸 믿게 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것이 바로 비유프리입니다. 신천지에서 비유 신천지 비유풀이 핵심 중에 씨, 반 나무 쇠라는 그들의 비유풀이 공식이 있습니다. 자 신천지의 구원관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신천지가 말하는 천지 창조 영계 보좌 구성 육계 보좌 구성 신인 합일체 그렇게 해서 육체 영생 교리를 신천지인들은 믿습니다. 그래서 이만희 씨는 죽지 않는다고 하는 게 신천지의, 신천지인들의 믿음입니다. 그러나 성경 히브리서 9장 27절에 인간은 반드시 죽는다고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하나 짚고 넘어가야 될 내용이 있습니다. 이 사단이 하와와 아담을 미혹할 때 썼던 미혹수법과 신천지 이만희 씨와 이 신천지 신학원 강사들이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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른 선악 구분이 아니고 바르지 않은 선악 구분을 가르침으로 인해서 사탄의 정체를 감추기 위함이라는 것을 우리 성도님들이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와를 미혹하던이 사단의 역사 예수님이 40일 금식 기도를 마치고 났을 때 사단의 유혹 가론루다와 베드로에게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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처럼 될수 있다라고 유혹을 합니다. 신천지도 똑같이 선악을 분별하는, 분별해야 된다고 주장합니다. 선악 분별은 죄와, 의, 성경이 말하고 있는 죄와 의에 이 문제를 가려버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가려버립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은혜로,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다는 이 구원교리를 감춰버리고 마치 인간의 노력으로 구원받을 수 있다는 식으로 신천지인들에게 주입합니다. 그래서 지시, 믿음, 행함이 행위구원을 강조하는 게 신천지의 구원원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교님들이 신천지 교리를 정확하게 아시면 정말 사탄이 어떻게 우리들을 미혹하고 있는지 확인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럼 두 번째, 배도 멸망 구원이라는 혹은 약속의 목자 교리, 시대별 구원자 교리라는 겁니다. 배도 멸망 구원 약속의 목자 교리 시대별 목자 교리 그들이 주장하는 성경 근거 구절 성경 근거 구절은 대사로니가 후서 2장 3절에 보면 배교하는 일과 멸망자에 대한 성경에 대한 기록이 있습니다 대사로니가 후서 2장 3절 그리고 계시록에 배도의 비밀 계시록 1장 20절 멸망의 비밀 계시록 17장 7절 그리고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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게 자기는 자기 혼자 창조론을 믿고 있다고 라 주장하고 있지만 신천지에서 출발한 책과 신천지 교리, 배도 멸망 구원의 이 교리에 신천지는 아담 전에도 인류가 존재했다고 라 주장합니다. 하와는 모든 산자의 어머니다. 그리고 고린도전서 15장 45절, 첫사람 아담,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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인원니 인류의 조상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천지는 아담 전에도 인류가 존재하고 있었다. 그래서 타락한 인류 가운데 한 목자 아담을 선택을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육체가 필요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아담을 선택을 하는데 아담이 비에도합니다. 그래서 멸망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다른 이노아라는 구원자를 보냅니다. 그러나 노아 역시 비에도함으로 멸망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아브라함이라는 약속의 목자 시대별 구원자라고 하는 이 아브라함을 보내서 하나님께서 육계의 보자를 구성하려고 했지만 역시 실패했다는 겁니다. 아브라함도 노아도 아브라함, 아담도 노아도 아브라함도 모세도 실패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여호수와 역시도 실패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영계의 보자를 구성하시고 영은 단독 사역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인간의 육체가 필요하기 때문에 육계 보자를 구성하시려고 구원자를 보냈는데, 보낸그 구원자마다 계속 실패했다라는 겁니다. 실패했다라는 겁니다. 예수님도 십자가에서 죽으신으로 인해서 결국 실패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긴장, 이만희 씨가 이제 하나님과 예수님의 영이 그의 몸 안에 두고 왔다는게 신천지가 말하는 약속의 목자 교리, 시대별 구원자 교리, 그리고 노정교리. 하나님이 타락한 가운데 한 목자를 선택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세우시고, 그 다음에 언약하고, 그 다음에 언약에 약속의 목자를 보냅니다. 그런데 배도하고, 배도하게 되어서 멸망시키고, 심판하고, 그래서 배도, 멸망, 구원에 이 역사가 계속 반복된다는 것이 신천지가 주장하는 배도 멸망, 시대별 구원자, 약속의 목자 교리라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신천지의 천지창조, 신천지의 영계보자, 육계보자, 신민합일체, 이게 우리 성도님들에게 제가 귀신론이다, 그다음에 우상숭배다, 적그리스도고 거짓 선생의 잘못된 고금이라는, 가짜 고금이라는 걸 얘기를 했고, 배도 멸망, 구원 교리에 대해서 얘기를 했을 때 어떻게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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도 멸망 구원자의 교리 이렇게 천지 창조 육계보자 연계보자 구성을, 구성에 대한 귀신문에 대한 이 잘못된, 잘못된 구원 교리를 가르쳐도 신천지인들은 그대로 믿게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까지 신천지인들이 이 비질 가짜 복음을 믿게 하는데 사용하는 도구가 바로 성경이라는 겁니다. 그들이 주장하는 주장주장마다 성경 근거 구절을 가지고 물론 단어 절만 가지고 짜맞추기를 했기 때문에 이 학생들이나 성경에 대해서 잘 모르는 사람들은 쉽게 미혹될 수밖에 없다는 라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기꾼들이 마음 먹고 사기를 치면 많은 사람들이 그 사기 수법에 넘어갈 수밖에 없다는 라 겁니다. 그래서 그 이단 사이비 집단 그리고 신천지에 빠진 그 원인을 일방적으로 자녀나 아들, 딸들에게 책임을 묻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사회비 집단들의 사기수법이 한국 100년, 120년 기독교 역사 그리고 2000년이라는 기독교 역사에 끊임없이 이단 사회비들이 우리 성도들을 미혹하고 교회를 공격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세월이 흐르고 그들의 사기의 수법, 미혹 수법이 오랜 세월 동안 축적됨으로 인해서 사기의 수법 또한 지능적으로 강조해지고 아주 치밀해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단 사이비 집단에 넘어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단 사이비 집단들, 특히 이 신천지의 시반나무새 비유풀이 교리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조금 아셔야 이 신천지를 이해할 수 있다는 겁니다. 시반 나무새 비유풀이 들어가기 전에 신천지에서 선과 악의 구분이라는 것을 가르칩니다. 선과 악의 구분 그래서 선은 무엇이고 악은 무엇인지 알아야지만이 사탄과 하나님의 소속 사탄의 소 사탄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정확히 알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선한 나무는 사탄의 조직 생명 나무는 하나님의 조직 아담과 하와는 선악나무에 선악과를 따 먹고 타락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구원 받기 위해서는 생명나무 정체가 무엇인지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씨반 나무 비유풀에 대해서 우리 성도님들이 이해하기 위해서 기본적으로 씨는 말씀이다. 씨는 말씀이다. 누가 보음 8장 11절. 씨는 말씀. 나무는 사람이다. 예수님이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들은 가지라고 했다는 겁니다. 바벨론의 누구가 몇살 왕을 나무라고 표현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 기록된 나무를 비유로 풀면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새가 나옵니다. 새성 예수님이 세례를 받을 때 성령이 비둘기처럼 임했다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새, 성령을 새로 비유로 풀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새는 영인데 영은 악령과 성령으로 나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시 방, 나무새에 대한 선과 악의 구분에 대한 이교리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시은 말씀, 나무는 사람, 새는 영, 시는 말씀, 나무는 사람, 새는 영, 같은 마음 교회, 같은 마음 교회라는 이 비유를 이해하셔야지. 이 시반 남수의 선악 구분에 대한 신천지의 교리를 이해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신천지가 선악 구분을 강조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선신천지가 주장하는 선과 악의 구분의 핵심이 무엇이냐면 당신은 사탄의 소속입니까? 하나님의 소속입니까?를 묻고 있습니다. 자, 마태복음 13장 31절에서 32절에 겨자씨 비유가 나옵니다. 저자 씨 비유가 나옵니다. 밭에 예수님이 천국 비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면서 밭에 작은 씨를 뿌리면 이 씨가 풀처럼 자라고 나무처럼 자라서 가지에 새가 깃든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천국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이 천국 비밀에 대해서 알기 위해서는 비유를 알아야 되고 신은 말씀 남는 사람 씨는 영 밭은 마음이라는 이 비유를 알아야. 이 선악나무 정체가 무엇인지 생명나무의 정체가 무엇인지 알수 있고 비유를 알아야지만 마태복음 13장 31절에서 말하는 겨자씨 천국 비밀에 관한 천국 비밀을 천국에 대해서 알아야지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라 하는 것이 신천지의 주장입니다. 선악나무 교리, 선악나무, 생명나무 교리 그리고 선악구분, 시반나무새 이걸 다 하나로 통으로 우리 성도님들이 보실 수 있어야지 신천지를 이해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질문은 지금 당신은 사탄의 소속이나 아니면 하나님의 소속이나 그래서 시가 두 가지 시가 있는데 사탄의 시를 사실 치는 말씀이기 때문에 사탄의 시를 먹고 자란 사람은 사탄의 조직, 사탄의 소속이 되고 악한 자의 아들들, 하나님의 아들들, 이 하나님의 씨을 먹고 자란 하나님의 소속된 사람들의 모임, 이건 생명나무가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당신이 하나님의 소속되었는지, 사탄의 소속되었는지, 어디에 소속되었는지 알기, 아는 방법은 당신이 하고 있는 그 말을 들어보면 사탄의 씨를 받고 받아먹고 사탄의 말을 받아먹고 자란 사람은 사탄의 말을 할 것이고 하나님의 씨 진리 하나님의 진리를 받은 사람은 진리를 말할 것이고 사탄의 비진리를 말한 사람은 비진리를 받은 사람은 거짓말 사탄의 말을 할 거라는 게 신천지의 주장입니다. 그래서 나무는 사람이다. 선한 나무는 사탄에 소속된 악한 자들의 모임이고 진리를 받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은 이 생명나무 조직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탄의 비진리를 받은 거짓 그 목자가 있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받은 이 참목자가 있다는 게 신천지의 주장입니다. 새는 악령과 성령이 있는데 이 악령은 사탄 성령은 하나님의 선한, 성령체 조직들, 성령, 하나님의 그 소속된 영들, 악령이 지배하면 비지배를 얘기할 것이고 사탄의 조직이고 성령을 받은 사람은 지비를 말하고 하나님의 소속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는 사탄의 마음, 사탄의 사람과 사탄의 교회가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교회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신천지는 자기들 주장이 진리를 받은 하나님의 사랑, 성령, 성령이 임한 하나님의 교회, 생명나무라고 주장합니다. 그리고 신천지를 제외한 모든 기독교 세계는 이 선악나무, 사탄의 조직이라고 주장하는 것이 신천지의 주장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여기서 기억해야 될게계시록 22장 18절 19절 여기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성경을 가감하거나 빼거나 더하거나 하면 저주를 내린다고 했습니다. 여기 보면 선악나무, 선악과 성경에는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화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단 사입이 집단들과 이 신천지는 왜 알게 하는 이라는 이 문구를 삭제하고 선악나무, 선악과로 명칭을 바꿔서 이야기하고 있을까요? 왜 알게 하는 이라는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관데 알게 하는 이라는 이 성경의 말을 빼버리고 선악나무, 생명나무로 이렇게 부를까요? 우리 성도님들이 신천지의 주장은 선악나무가 왜 사탄의 조직이고 사탄에 소속된 선악의 열매가 비진리인가. 신천지의 주장은 이렇습니다. 선, 진리, 진리에다가 비진리를 선악, 아, 선이라는 진리와 악이라는 비진리가 하나가 되었기 때문에 이게 비진리가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창세기에 기록된 선악나무, 선악 과의 정체는 사탄이 선악과는 사탄이 시뿌린 사탄에 소속된 비진리를 가진 사람들이 거짓 목자가 말한 거짓말 비진리라는 이 선악과를 따먹고 타락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선악 나무는 사탄의 조직 혹은 사탄 사탄이 선택한 목자 사탄의 목자이고 사탄이고 사탄에 소속되는 게 신천지가 창세기에 기록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정체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통일교의 원리강론에 보면, 문선명 씨가 써놓은 원리강론에 보면 선한 나무는 하와 생명나무는 아담이라고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신천지는 선한 나무는 사탄에 소속된 목자, 생명나무는 하나님에게 소속된 목자. 그래서 이거 풀면 역시 아담이 되겠죠. 이렇게 신천지를, 신천지에 대한 시반나무새 그리고 선악부분, 선악나무, 생명나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성도님, 성도 여러분들과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될 게, 창세기 2장 9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선악나무를 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선악나무를 아름답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신천지의 주장대로라면 이 선악나무를, 선악나무가 자라게, 선악나무 씨를 뿌리고 선악나무를 자라게 한게 사탄이라는 겁니다. 이들이 주장하는 에레미아 31장 27절에 유다지에 사람의 씨와 짐승의 씨를 뿌릴 것이라는 그 성경 구절을 가지고 와서 사람의 씨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 짐승의 씨는 사탄의 말씀을 받은 사람, 이런 식으로 해서 선악 나무 생명 나무까지 이렇게 계속해서 연결시키는데 지금 생명 나무 생명 나무 선악 나무 교리는 이단 계무를쭉 보시면 김성도 이용도 백남주 김백문 그 다음에 황국주 진두 피가름을 주장한 그 생명 원리를 쓴그정은득그 다음에 김백문, 기독교 근본 원리를 쓴 사람인데 김백문이라는 이 사람 밑에서 박해선 하고 문선명이가 이스라엘 수도원이라는 곳에서 교리 공부를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통일교 문선명과 박해선 교리를 이렇게 보면 이 생명나무와 선한 나무 이 교리들을 이단 사이비 집단들이 다 비율로 풉니다. 그래서 이원론으로 풀어서 이른법으로 선한 나무는 악하고 나쁜 것 생명나무는 좋은 것 선한 것, 하나님의 것 선악나무는 선악과는 사탄 것 그리고 생명나무는 하나님 이런 식으로 이원론적으로이분법 형식으로 이렇게 선악으로 나눕니다. 그런데 성경은 장세기 2장 9절 성경은 하나님께서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와 생명나무 이걸 하나님께서 신으시고 하나님께서 나게 하시고 하나님이 아름답다라고 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신천지가 주장하는 우리나라의 많은 이단 사입의 집단들이 주장하는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 생명나무, 이것을 보는 성경관이 아주 잘못되었다라는 겁니다. 생명나무, 선한 나무, 에덴 동산 중앙에, 에덴 동산 중앙에 선원악을 알게 하는 나무와 생명나무를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시고, 이 선과 악을 알게하는나무의 시과를 먹으면 반드시 죽을 것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하와는 이 하나님의 말을 잊어먹고 그리고 사탄의 미혹에 넘어가서 선악을 알게 되어서 하나님처럼 될 것이고 영원히 죽지 않을 것이라는 신천지가 주장한 육체 영생교리 선악부분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와 생명나무는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통치에 대한 하나님이 다스리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의 창조주이고 부모이고 생과 사를 주관하시는 주권자로서 통치자로서 에덴이라는 하나님 나라 낙원의 주인 창조주가 하나님이라는 것.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이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통해서 볼수 있게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다스림, 통치에 대한 상징적인 표현으로 받아들이는 게 성경적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선악나무와 생명나무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와 생명나무를 이 원론식으로 선악생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악하고 나쁜 것, 생명나무는 좋고 하나님의 것, 이런 식으로 하는데, 다시 한번, 창세기 2장 9절에 하나님은 이두 나무를 하나님이 자라게 하시고 하나님이 아름답다라고 했는데, 아름답다라고 했는데, 이단 사이의 집단에서는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에서 알게 하는 걸 삭제해버리고, 사탄의 소속된 사탄의 조직 사탄의 사람 사탄의 시, 사탄의 말 이런 식으로 잘 성경을 완전 성경 해석에 대한 오류이고 자기들이 자기들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사기 수법이라는 것을 우리 성도님들이 이해하셔야 합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우리가 인생에 있어서 선과 악을 아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리고 솔로몬이 하나님에게 지혜를 달라고 구하면서 선과 악을 분별할 수 있도록 이 성과 악을 분별하는 것은 재판, 심판과 관련되어 있고 재판과 심판은 왕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자문에 보면 이 생명나무를 지혜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소원성취, 그리고 선악을 알게 하는 것은 지식, 지식과 지혜. 이 지혜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것. 그래서 그 신의 전에서 성막을 짓고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내고 성막 안에 성소와 지성소에서 그 지성소에서 하나님이 임재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게시록 보면, 게시록에 보면 두증인 이런 부분도 있고 생명나무와 선악나무를 통해서 우리가 알아야 될건 하나님의 다스림,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인정하는 것. 그리고 게시록 22절에 보면 생명나무가 나옵니다. 아담이 타락하고 나서 하나님께서 타락한 상태에서 생명나무 열매를 따먹게 되면 죄인으로서 영생하게 되니까 생명나무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화염검 불칼하고 천사들을 통해서 인간들이, 생명 죄인인 인간들이 생명나무 열매를 따 먹지 못하도록 생명나무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하는 그 부분이 나오고 그리고 자문에서 생명나무에 관한 부분이 지식으로 이렇게 표현된 부분이 나오고 나서는 계시록에 생명나무가 나옵니다. 신천지가 지금 주장하는 건 생명나무가 바로 자기들이라는 겁니다. 신천지 이만희씨, 신천지 열두지파, 신천지에 소속된 신천지인들이 생명나무라고 주장하는 것이 지금 신천지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예시록 22장 2절에 보면 생명나무가 나오는데 생명나무가 몇 구루일까요? 신천지 주장대로라면 신천지가 생명나무라면 생명나무는 몇 구루일까요? 근데 성경에 보면 생명나무가 있는데 강이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강 좌우에 여러 개의 생명나무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생명나무의 실과를 하나님께서 먹게 되는데, 이, 여기, 지상에서 생명이, 지상에서가 아닌, 낙원에서 하나님께서 생명나무의 실과를 먹게 하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 이걸 보았을 때도 역시 하나님의 통치하신,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상징으로 보는 것이 성경적이라는 겁니다. 대부분의 이단들이 이선악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나무의 열매, 열매 그 실과를 성적타라고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통일교 문성명이 원리 강론하고 통일교에서 나온 신탄의 저자 김건남, 김경희 통일교에서 나온 사람들이 신천지 이만희씨하고 함께하면서 신탄이라는 책을 기록해 놓습니다. 그러니까 통일교 교리와 신천지 교리가 비슷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특히 신천지 같은 경우에는 신천지 이만희씨가 박태선 전도관에서 신년 이신년 그리고 유재열 전도관 유재열 역시 박태선 전도관이라는 유인구 김종규 이렇게 박태선 전도관 출신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신천지 교리를 보면 통일교 교리 박태선 전도관의 교리 유재열 교리 여러가지 이단사이비 교리들이 짬뽕이 되어 있다는 겁니다. 이제 앞으로 계속해서 신천지가 말하는 성경 어, 반증에 대해서 말씀을 해드릴 건데 오늘 몇 가지만 한번 신천지 교리가 얼마나 잘못되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게시록 2장 9절을 한번 찾아보시면 실상은 사단의 회당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신천지는 게시록의 실상이 바로 신천지 예수교 증거 장막 성전이 게시록이 증거하고 있는 자기들의 신천지 예수교 증거장막성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신천지 이만희가 써 놓은 계시록 실상, 계시록 진상이라는 책에 보시면 알수 있고. 근데 계시록에서 신천지 이만희 씨는 계시록의 실상이 장막성전과 신천지 예수교 증거장막성전이라고 주장하고 있는데 계시록 2장에 보면 실상은 사단의 회당이라고 분명히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그것도 마태복음 13장 30절에 보면 추수꾼에 관련된 내용이 나옵니다. 신천지인들은 마지막 때 자기들이 추수꾼들이라고 해서 교회 의후 성도들을 미혹하고 지금 이렇게 빼가고 빼가면서 자기들이 추수꾼이라고 하고 있는데 마태복음 13장 30절을 다시 정확하게 한번 읽어보시면 마지막 때에 추수꾼들이 먼저 추수하는 것이 가라지입니다. 가라지. 알고군 뒤에, 뒤에 추수를 합니다. 그러니까 성경대로 말하자면 신천지인들이 지금 추수하고 있는 이 신천지 신도들이 신천지 신도들이 알곡이 아니고 가라지라고 성경경이 증거하고 있다는 겁니다. 마태복음 13장 30절, 그리고 창세기 2장 9절에 보면 신천지인들은 선악나무, 선악나무 실과 이렇게 해서 사탄의 말, 비거진목자, 사탄의 조직, 이렇게 얘기하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심으시고 하나님께서 아름답다라고 분명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천지 주장대로 나무를 사람으로 이렇게 비유를 풀면 창세기 1장 29절을 읽어보시면 채소와 각종 채소와 각종 나무의그 실과를 우리의 음식으로 준다는 말이 나오는데 신천지 주장대로 나무가 사람이라면 하나님이 인간을 식인종으로 만들었다는 말이 되어버립니다. 그리고 아담과 하와가 타락하고 나서 앞치마를 만들어줄 때에 나무 잎으로 이렇게 아담과 하와의 그 치마를 옷을 이렇게 만들어 주는데 신천지 말대로 나무가 사람이라고 비유로 풀면 인간이 사람을 찢어서 옷을 만들었다라고 이런 잘못된 표현들이 되어 버린다는 겁니다. 그리고 신천지는 천국 비유를 천국 비밀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시고 2000년 동안 봉암에 놨다는 겁니다. 그래서 6000년 동안 봉암된 것을 신천지 지금 이만희 씨가 계시를 받고 비유를 해석해 줘서 알게 됐다고 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지만 마태복음 13장 50절 그리고 누가복음 이렇게 보시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천국 비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비유에 대해서 다 해석해 주셨다는 걸 분명히 확인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생명나무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이 선악과, 선악과 선악나무 과 이렇게 부르지 말고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 이렇게 정확하게 알게 하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결코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선과 악을 알게 하는 이 나무를 신천지가 주장하는 것처럼 악하다 사탄의 저지이다 이렇게 부르지 않고 아름답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셨다라는 걸 분명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결론 끝으로 여러분들에게 꼭 말씀드릴 게 있습니다. 자 우리 성도님들이 반드시 기억해야 될것 인류가 타락하게 되는데 죄를 짓게 되는데 인류의 이 타락이 이 선악과 때문이 아니라는 것 이단 사이비 집단에서 지금 통일교 문선명, 김성도, 김백문, 백남주, 유재열, 이만희 선 악과를 따 먹고 죄를 짓고 타락하게 되었다라고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그래서 생명나무 실과를 먹고 구원 받아야 된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선의 나무 때문에 멸망했기 때문에 생명나무의 정체를 알아야 된다라고 이렇게 미혹을 합니다. 우리가 항상 우리 성도님들이 기억하셔야 될게 이제 끝으로 우리 성도님들에게 꼭 이야기해주고 싶은 게 있습니다. 바로, 이 본질적인 문제입니다. 본질적인 문제. 쉽게, 사기꾼들이, 우리 성도들을 미혹할 때, 사기꾼들이, 이 세상에서 사기꾼들이 미혹할 때, 투자금은 적은데 많은 이익을 주겠다라고 유혹을 합니다. 당신이 천만 원을 투자하면 매달 백만 원을 주겠다. 일억을 투자하면 매달 천만 원을 주겠다라고. 내가 투자한 금액은 적은데 많은 이익을 주겠다라고 이렇게 유혹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 성도님들이 상식선에서 이 근본적인 문제 원리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지식만 가지고도 충분하게 사기인지 아닌지 구분할 수 있다는 겁니다. 천만원을 투자했는데 매달 백만원을 매달 백만 주겠다 100% 사기입니다. 1억을 투자했는데 매달 천만원 혹은 이천만원을 주겠다라고 한다면 이건 역시 사기라는 겁니다. 상식선에서 벗어나면 이건 사기라고 우리 성도님들이 생각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럼 선악나무, 생명나무 여기서 왜 많은 사람들이 사기를 당하게 되는 걸까 많은 사람들이, 많은 이단 사이비 집단에서 생명나무, 선악나무 이걸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사기를 치는데 심리반나무새를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사기를 치는데 바로 이 선악과를 따먹고 타락했다고 여러분들을 미혹할 때 우리가 본질적인 게 무엇인지 확인을 한번 해보자는 겁니다. 선, 악가의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바로, 불순종이 죄라는 겁니다. 불순종. 선, 악가가 문제가 아니고, 인간의 타락한 원인이 생명무냐선악무냐 생명나무실과 선악나무실과 선악과 생명과의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따먹지 말라고 하신 그 불순종이 타락의 원인이라는 겁니다. 이 본질적인 문제만 정확하게 알고 있으면, 우리가 이단 사입이 집단의 미혹에 넘어가지 않습니다. 꼭, 우리 성도님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 우리가 선악나무, 선악과를 따먹고 타락했다라고 이렇게 얘기할 때, 선악과가 문제가 아니고, 불순종이 문제라는 겁니다. 불순종. 불순종. 이 죄라는 겁니다. 이 죄는, 이 관역에서 활로 화를 쏠때이 활이 이렇게 벗어나는 걸 끝으로 우리 성도님들이 기억하셔야 될게 인간의 이 타락이 선악과의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선과 악선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관을 절대 먹지 말라고 한 하나님의 명령에 대한 불순종 때문에 인간이 타락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불순종이 불순종으로 인해서 죄가 우리에게 들어오고 그 죄로 인해서 우리가 타락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선악나무 선악과의 문제가 아니고 불순종이 우리 인간의 타락의 근본적인 원인이 되었다는 걸 우리 성도님들이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이 죄는 하나님을 부인하는 것, 하나님이 창조주가 아니라고 부인하는 것,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아니라고 부인하는 것. 하나님 없이도 살수 있다라고 부인하는 것. 이렇게 하나님을 떠나서 사는 삶이 바로 죄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죄에 대한 개념을 정확하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성도님들과 신천지 구원론에 대해서, 그리고 생명나무와 성장나무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신천지가 주장하는 구원론, 천지창조, 영육합일체, 영계보좌구성, 육계보좌구성, 신인합일체, 그리고 육체영생이 신천지가 주장하는 구원론입니다. 신천지는 지신행, 지실, 이듬, 행암 이렇게 지신행을 통해서 구원받는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그들이 주장하는 원론에 관련된 성경근거구절계시록 20장 4절, 고린도전서 10. 5장 50절에서 54절, 요한복음 14장 16절, 그리고 마태복음 13장 31절에서 32절, 그 성경 근거 구절을 바탕으로 신천지 본론에 대한, 본관에 대한 것을 확인해 보면, 신천지의 본론은 귀신론이다. 죽은 자의 영혼이 살아있는 인간의 몸 안에 들어와서, 나의 영혼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다른 죽은 자의 영혼이 나에게 들어오, 몸 안에 들어와서, 하나가 된다는, 바로 귀신론이라는 겁니다. 정신 분열, 접신, 빈의, 죽은 자의 영의 지배를 받게 되는 게 인간의 구원이라고 지금 주장하는 것이 신천지의 귀신문입니다. 바로 우상순배라는 겁니다. 성경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 받는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이만희가 구원자라고 얘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가짜 복음이라는겁니다 우상순배라는 겁니다. 겁니다. 적그리스, 도 다른 복 결국 이만희는 거짓 선생이라는 겁니다. 이만희 씨가 주장하는 성경 근거 구절을 바탕으로 정확하게 성경 근거 구절의 앞뒤 문맥을 읽어보고 확인하면 그가 한 말이 거짓말이고 그가 결국 거짓 선생이라는 걸 확인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신천지가 주장하는 신천지가 우리 성도들을 미혹하는 그 수법과 사단이 아단과 하와를 미혹할 때 수법이 동일하다는 겁니다. 죽지 않는다. 선악을 알아야 된다. 하나님처럼 될수 있다. 신천지 교리를 통해서 사탄이 아담과 하와 예수님을 미혹할 때 교리들과 비슷하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는 겁니다. 정말 다시 한번 정확하게 어떤 게 진리인지 확인하시면 좋겠습니다. 신천지가 주장하는 성경 근거구절의 앞뒤 문맥만 정확하게 읽어도 그리고 영어성경 헬라어 히브리어 원어 성경만 다시 한번 확인해 봐도 신천지가 어떤 거짓말로 여러분들을, 여러분들의 아들, 딸들, 아내와 남편을 유혹했는지 확인할 수 있다는 겁니다. 감사합니다.